일단 이번 해찬은 좀비들의 후각이 발달, 발달했다는 거야.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고 어, 자세한 사항은 디스코드에 올려놨습니다 잠깐! 나 어디 좀 갔다올게! 어디! 어? 빗솔아! 어? 빗솔린 갔나? 카카오 받았는데 음. 리고 나왔는데 없는 거개 웃길 것 같긴 한데 옵시디언을 깨자! <웃음> 어때? 이거 내로남불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말아 어 아, 결정은 케빈님이 해 어? 아니 왜 이걸 나한테 또 맡겨 실외는 치레, 실 내가 해줄게 아니 근데 방금... 나 그것만 물을게 어. 파크모 방방바대? 아, 그건 알바 아니야 <웃음> 아니 본인은 안 되잖아 공사국은 아, 안, 안 돼. 되잖아 그거 어? 어, 안돼 아니 그게 지금 유성 봐. 파크모가 우리한테 템 주고 지옥 갔는데 지금 지옥문 깨 말아 약간 이런 거거든 왜 하는건데? <웃음> 재밌잖아 재미 재밌다고 하는 <웃음> 송의 본질이 뭘까? 재밌지? 재미 아닐까? <웃음> 그럼 깨? <웃음> 우린 방송인이잖아 그러면은 케빈님 빨리 의견 내봐요 근데 그거 알아? 내가 투비투티 하면서 배워온건데 여기에 양쪽으로 한줄 한줄 이렇게 흑요석 해놓으면은 사이아고킹이 없으면 못나온다 <웃음> 어, 근데 우리, 어, 우리 근데 흑요석 할시간 없잖아 케빈님 처음에 저희 서약 했잖아요 아 서약했지, 방방방 서약했지 맞지 방방방 서약을 했는데 깨면 대가리를 깨야죠 그치 그 근데 꼬묵은 못하잖아 우리는 이미 대가리 깨졌어 꼬묵은 귀여우니까 예외예요 일단, 일단 깨봐 그럼 우 아, 케빈님 빨리 딱 말해 일단 깨봐 그럼 말했어 일단 깨라 했어 이거 딱돼 꼬묵이 <웃음> 얼마나 영악하냐면 지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케빈님한테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웃음> 네. 아유 아유 모르겠다 가자 근데 이거 실수로 깼네 이거 어떡하냐 그치 어떡해 왜 깨라 그랬어요? <웃음> 야 진짜 악질이다 이 사람은. 야 근데 이건 솔직히 <웃음> 시키기만 한건 아니다. 어 그래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가자. 우리 어디로 갈까 이제? <웃음> 내가 형인데. 씨. 너 조용히 해라 <웃음> 목격자 좀비. 조용히 해라. <웃음> 우리 어디로 근데 근데 갈 거야? 어디로 갔잖아. 그런데 어디가 여기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아, 효용 근데?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아, 그래요? 아, 진짜 버리는 거예요? 감자는 내가 한 세트 가져왔어 있어 근데 그럼 쟤가 어떻게 나와? 나올 방법이 있나? 뭐... 글쎄? <웃음> <웃음> 잠깐만! 잠시만! 네? 지금 빗소리한테 긴말 왔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봐줄 거냐고 어? 그러면은... 어... 근데 이거 그냥 받아주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 돼요 뭔가 받아야 돼 어? 어? <웃음> 진즈끼리 싸우는데? 보디가든다보디가든인데보디가든 <웃음> 어? 멈췄어 어, 그 뭐라하지? 받다주되 뭔가 필요해 가스, 눈물, 개당 한 개씩 구해오면아 아이씨 도수쳤네 저거 아 어, 그래 그러면은 아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도 필요하긴 하잖아 아 그치 우리도 필해다 그래 안 하긴 하 근데 차라리 파크모가 지옥에서 죽어서 우리가 배신한 걸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파크보 박흐보... 그 이제 채팅 올라오는 순간 우리도 <웃음> 서바이벌 채팅에 너네 어디감 이거 올라오면은 생장나서다 터졌다고 하면 되 <웃음> 나왔다. <웃음> 지금 지금 쫓기는 중. 지금 쫓기는 중이다. 아, 아, 잠깐만. 야 좀비 탔어. 아이 미친. 야, 내려 봐. 내려. 내려. 내려. 내리고 죽이자. 다죽나여싹 죽이자. 일일이 일 저게 일일이. 아이 이제 아이 뺏겼다 일일이. 일일이. 면 돼. 야, 가자 가자 가자. <웃음> 1 1 1 0 <웃음> 지금 가자 쟤네 못하고 있어 지금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출발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나 <웃음> 아, 버린 가이런면하지 <건가>? <웃음> 아, 진짜 잖아 맞지 유튜브, 걸어, 유튜브 걸어도 돼 진짜 쫓기고 있으니까 어, 진짜 쫓기고 있어 진짜 쫓기고 있어 일부아 일부러, 아, 일부러 끊어치는거 좋았다 아 그지 그지 일부러 끊어 <웃음> <웃음> 일부러 끊어치는거 좋았다 어. 진짜 죽인다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아니 <웃음> 끊어치다가 너무 확실하게 쳐주고 있잖아 지금 어유 아내 뒤에 있던건 좀비 배였어 아난 어디가 어디가 몰랐네 변명하지마 쓰레기야 이런 하! <웃음> 하! 아 개웃기네 아뭐 누가 혼자 가래 일단 최대한 최대한 배 항해 최대한 항해해서 우리 어디로 가는거고 가는 목적이 모름 전혀 어어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구멍 유성! 어 뭐야! 어 순간! 아 미친! 111나 <웃음> 진짜 쫓기고 있다고 11아씨나 <웃음> 진짜 졌다 이거 어떻게 아 쟤네 어떻게 못다돌리나 미친듯이 쫓아와! 어 뭐야! 아유, 돌고. 단지, 단지, 단지. 어디 뭐야, 아 자! 마을 마을 어디 있었어? 뭐야, 뭐야, 뭐야, 혁강아, 혁강아, 혁강아! 잠깐만. 뭐야, 뭐, 뭐 바보를 만났어, 혁강아, 주변에 좀비 있어. 이놈들 들어와. 미쳤다. 때려. 혁강아 지금 철몇개 있어? 나철형 많은데 좀 해줄까? 어나나나한여개어 나, 나, 나, 한, 한... 어, 좋아 와씨나 나 이러고 원석도 아직 열여덟개 남았어 어? 나이스 저저저저 아, 갑자기 바보 저, 저, 소리 나가지고. <웃음> 나 노래 부르면쩍쩍쩍쩍쩍쩍쩍어쩍저쩍쩍쩍쩍 <웃음> 자꾸 걸을 약하하며 너 죽인다 두세상 그 어린이들 아! 아! 디엘! 디엘! 죽어! 제발 하나 아, 더 온다 형! 제발 죽어 야 얘네 밤이라서 더 빨라 알아 알아 나 죽어 아! 죽지마!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죽였다 있어. 죽였다 죽였다 아 죽였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중... 중... 아니, 잠깐만 잠깐 어, 아, 보내주는 아, 척해 보내주는 아, 척해 보내주는 아, 척해 오겠지 아, 다시 또 <웃음> 견눈질 견눈질 사악 견눈질 사악 하 싹. 가 온다온다 점프한다 견눈질한다 어, 어, 어 점프한다. 인사한다 빵댕이 앉았다, 흔든다 인사한다. 어, 빵댕이 나, 흔든다 빵댕이 때린다 아니린다아아니야힘들어난 아예 안보는 척 뭐하고있다 뭐하고있다 원석 굽는 척하고있다 대맛있다? 형이 뺏어가면 나 원석 굽고있다 원석 굽고있다 원석 굽고있다 우리 원석 굽고있다 <웃음> 와 지금 형, 자 시간도 나 와. try 혁광아 포위. 다 어, 맞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어. 어. 어. 이다혁아요럴 때는 딱 이렇게 멀티코어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응? 이제 딱 굽는 오. 거지 이렇게. 형 그거 알아? 뭐? 그럴 줄 알고. 이게 <웃음> <제게> 더 있어. <웃음> 야 근데 일단 다행이다 <웃음> 지금 꾸멍유성이랑 같이 있다가 응. 순간 방향 놓쳐가지고 지금 형, 어 어? 난딴 돈에 반만 가져가 반 가져가. 나나 나 혁강이 만남 아니야 할아버지랑도 헤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웃음> 청쇄치도 헤어졌어 청쇄치도 어디 간거야 <웃음> 혁강아 연비 <웃음> 버렸어 연비 연비는 내거야 그냥 응? <웃음> <웃음> 다 필트 메시. 자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 연비를 가질 수 있다면 얻든하겠습니다 헐. 이럴 수가. <목소리> 아, 나처럼 말라가 지 이거 저거. 어, 누구 있다. 와, 어! 와, 어! 와, 어! 찾았다. 아! 와, 어 다행이다. 버릇, <목소리> 버릇이 버릇이 아, 아니, 버린게 아니라. 아니, 쫓기고 있었는데. 아니, 쫓기고 있었는데 어. 순간 마우스 잘못 돌렸더니 사라졌어. 나한 시간 만에 사람 만났어요. 많은 가설을 세웠어요. 케빈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추종한 다음 죽이자.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내가 도망갈게뭐가 있다고. 우리. 아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라니까. 자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자 다시 우리. 둘둘둘 정말 셋셋 좀비 세았어요 <웃음> 좀비 세잡어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제 아세명 정도. 아니 야니세명 정도는, 정도는 달고 다녀야 돼. 혼자서도 돼. 혼자 달고, 아, 달고 다녀. 달고 <웃음> 다녀. 달고 다녀. 다녀. 진 할아버지 못 만나는 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근데 일단 마을 기점으로 아, 생존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 아, 아까 마을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을 있었는데 개빈 없어졌다고 아, 아, 마을 그래. 요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웃음> 맞아, 오던 있, 길에 맞아 있었는데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시대 마을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물탈이 그또 해야돼 <웃음> 아하 잠깐만 나무 캐는 것도 다시 일단 배. 그러면 저, 저쪽, 저쪽 산 위로 올라가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늘 회포 그만 설치하라고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물 속에 어떻게 할까? 정말 대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 아 대공산가? 뒤에 뒤에 세, 세 명. 내가 올라오는 거 마, 여기서 막자. 여기서 여기서 끊고 가자. 어때? 막자 막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 재전. 아이씨. 갈까요 우리? 어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가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툭. 가는 척하다가 계속 막고 있잖아. 한 대씩 맞는 거 정도면 괜찮아. 지금 퍼센트가 낮아서. 좀 맞는. 또... 그리고 우리가 네명이 뭉쳐있어서 어? 여기, 아, 여기 뭐야? 잠깐만 여기 철좀 파밍하고 갈까? 하고 여기 갈까?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아, 그 일부러 해놨는데 준비 올라오는 중 준비 준비 하나 낙사 근데 여기서 우리 자원을 좀 늘린 다음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철이 은근히 그러니까 철 부족해서 철, 철 얼마나 있으세요? 나 24개 있어요. 아, 있으신가? 나한 세트만 쓸수 있는 양이다. 이자 아, 근데 진짜 아니, 건드려. 자. 야 이거 얘네 모기야 모기. <웃음> 아, 근데 왔다. 함정이었다 이 자식아. 빨리 함정이었어. 빨리 안 가면 파크몬 만날 수도 있어. <웃음> 왜왜왜파크몬 우리 따라온대? 어딘 줄 알고 따라와? 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해쪽으로 오라 그랬잖아. 아, 그랬어? 죽이자? 야 여기, 여기 1... 이는데물물 따라 내려가자. 우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굴 미쳤다. 아,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물 따라 내려가자. 저는 경식이 할아버지 찾으러 가 볼게요. 어, 배신자 나 죽이자. 어, 아니 배신자다, 배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 그, 그 어, 내가, 아. 미안해. 아니 건드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실례? 웃음> 지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그럼. 아니에이 그럴 리가요, 제가. 어, 지 아, 예. 어? 저는 아 저는 <웃음> 제가 방방발을 못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였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그거 말. 하자. 아, 예. 네, 혁강이가 조카님 시범 보여주세요. 여기서 내려갑니다, 좀 지켜줘. 안돼 아, 이거 먼저 내려보내야. 먼저 내려갑니다, 시범. 먼저 내려가세요. 그래 우리는 열 명판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걸래요 내려갈래요. 그걸래요 <웃음> <죽을래요>, 내려갈래요는 내려가려면... <웃음> 엄마, 엄마 잘못 끌려온 거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실래요? 내려갈래요. 아이 그 뒤에서 때리. 아, 아이 좀 때려. 좀 때한테 때려. 아, 좀비구나. 아, 좀비구나. 그 여기 그거 있는데요? 워, 워든. 워든이 있다고. 워든다. 워든이 아가리로 쾅 하는데. 야, 워든한테 들켰어? 하면 살짝 됐었거든. 아 진짜로? 네. 그럼 그러면 있지? 아래 절대로 가지 마. 올라갑니다. 나나난철 포기 못 해. 난철 있어야 돼. 올라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쓰다 보면은 철이 진짜 귀해져. 요것만 입고 있어도 얼마나 좀비한테 효과가 좋은데. 저 여기 잡혔어.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조직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탈퇴를 허락하지 않는데 올라왔다. 올라, 올라왔다. 감자 묻고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캐빈인데? 어 뭐야! 형! 어? 어? 나.. 유..유..유비래 <웃음> 케빈! 뭐야! 연비를 유비라 했어? 살았어. 아니 근데.. 아 좀비.. 어 원래 나 여기 꾸멍 유성 커플이랑 협강이 있었는데 여기? 협강이 있었다고? <웃음> 언니 유성이랑도 아, 빽 쳐도 돼난 언니랑 함께 해줄게 아, 잠깐만. 협각이면 좀 말이 다른데. 아니, 근데 나 꼬몽 유성 갑을 좀 무서워. 왜? 왜? 그 사람들. 어. <웃음> 아예케빈 여기 있어. 여기 누가, 여기 누나, 빗소리. 개, 개, 개, 어? 내가 돌아왔어. 케빈 어? 님. 어? <웃음> 우리 목소리 들리자마자 어 했는데 개빈님. 아니, 그게 아니고. 협각님 또도망쳤다저저실 아니야. 다행일 수도. 아, 같이 다니실래요? 죽을래요가 아니고. 우리 근데 뭉쳐 있으면 좋은 거야. 받았다니까? 아또 혁강이 도망갔어? 혁강이는 근데 여기 있으면 연비한테 하루에 3 0번 고백하는 애라서 피곤해 어 안돼 안돼 어. 어 맞다 아, 어, 뭐야 혁강이 돼네 아, 아, 어, <웃음> 도망갈까? 좀비와서 좀비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 혁강이 여기 연비님 있어요 아. 바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연비야 이거 아니야 아쉿 연비야 죽일까? 오늘도 이쁘네 강자 울수한자한번 죽이자. 아 살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조용히 합니다. 와서. 야 연비야, 내가 어 모자도 만들어줬는데 어? 아니, 일단 근데. 감사히 먹겠다, 연비야. 배고파. 그럼 협이를 일단 여기에 보초병으로 세우고 우리가 어, 다이아를 어? 키우는 거 어때? 아 어, 오케이. 음. 어, 다이아 죠 가자. 질 가자. 야 루별이 있 루별 없어졌다니까? 빗루 어디 있어? 빗루. 아, 야. 어, 다 없어. 어 앞에 있던 어, 사라졌어. 저 위에 저 위에 빗솔림 아니야? 루별이. 루별이. 루별이. 루 저기 있네. 네. 아, 저기 있네. 아니, 아, 저기 있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철좀 철 주라. 누나 경찰 안 들었잖아. 여기 혼난다. <웃음> 철좀 철 주라. 어? 디가 어? 아이, 나. 자꾸 야 우리 높은 곳으로 가자 우리 일단 주변 보다가 우리한테 안 오는 철, 것 같으면 은 광질하러 가자 철, 철, 어. 철, 철좀 주라 왜 갑자기? 철갑옷이 음. 하나도 저거 없어 일단. 저거 일단 입어 저거 내구, 저 내구도가 저내구 아, 진짜 일단 입어 <웃음> 너 우리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꼬몽이 나한테 막어 애를 어떻게 키운거냐고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내가 지금 <웃음> 애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내가 배신 밖에 몰라가지고 <웃음> 아니 집안이 이런데 안 나가고 아니, 싶겠어 잠시만요, 지금? 활만 들고 있어 활만 만들고 있어 네, 네. 주변에 우리 감시타 감시 왜이렇 감시? 감시에 감시 아니 쳐도 돼 쳐도 되는데 그 다음 아니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 다음 말을 하지 말라고요 쳐도 되는데 평생 도망다닐 거냐고 <웃음> 아니, 근데, <웃음> 근데, 이 커플. 아니 근데 저는 어차피 <웃음> 그룹에서 나가는 걸 용서치 않아. <웃음> 아니, 근데,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 이렇게. 아니, 이렇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왜이게왜 이렇게. 왜게 이렇게. 이렇게. 왜이렇이렇이이이렇끼들이이러면서 그래 우리 우리의 세력을 한번 얘기해 줘 이제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뒤지는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꼬멍 되게 집착적이야 여기 와서 듣는 말들이 다 자극적인 말들밖에 근데 없어. 연비야 그거 알지 약간 워킹데드 보면은 그 조직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그런 악덕족장 같은 느낌이잖아 어 뭔가 아니, 근데 도망가도 돼요 아, 뭐가 그 깡패겠단 느낌이야. 평생 도망갈 거면 가던가. 평생 도망갈 가던 <웃음> 평생 쫓길 갔어. 거면 가던가. 야, 야, 뒤 네, 뒤에. 야, 야, 야,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됐다, 됐다. 그 동료를 모은 게 아니라 노예를 모은 것 같아. 아, 야. <웃음> 어 이제 그것게 다네. 아 네, 여기 약간 미국 좀비 드라마에 나오는 클리셰 캐릭터들 다 있어. 아하. 이게 강압적인 리더. 어. 그 옆에 응? 붙어 있는 유성 <웃음> 좀비인데 <웃음> 붙어있는 유성. 아직 내 가족이라 말하는 우별. 그걸 또 지켜주는 연비. 도망자 비솔아 그러네. 개형체 케빈. 그래요. 어두어 어울린 협강. 아 그러네. 최케빈, 아, 그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웃음>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꼬부라 가면 혁강이야 맞아. <웃음> 클리셰적으로. <웃음> <웃음> 그지 자기의 원래 가족을 찾겠다고 나대다가 죽는 표야 클리셰 그또 있다 버려진 파크모 우리 찾아온다 이제 버려진 파어 파크... <웃음> 버려진 파크모이 <웃음> <버려진 웃음> 제 상처투성이로 이제 막칼 들고 찾아온다 완벽하다 오늘까지인가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얼굴 볼킬일 만들지 맙시다 <웃음> <웃음> 마지막에 <만주마까지>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그... 스샷 찍어놨던 <웃음> 스샷을 찍어놨대 아 우리 기념 사진 <웃음> 찍을까 <웃음> 기념 사진 아 좋다 아, 기념사진 모인 김에 김치 적설령이야 음 김치, 음 김치, 김치 먼저 한 명씩 나가세요 오케이 먼저, 먼저, 먼저 나가세요. 한 명씩 나가요 저희가 아 우리 여기서 갈게요. 못 가게 하려고 아 <웃음>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이 상자 위에 서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았어 나부터 그러면 이제 딱 할게. 혁강님 먼저 나가 네, 아빠 빠이 네, 네. 야 아, 배신을 네, 근원적으로 네, 차단하네 네. <웃음> 자 빗소리 <웃음> 나가 빗소리 나가 빗소리 <웃음> 나가요 소리 <미성강님>. 나가요 <웃음> 우리 서버 끊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 개웃기네 빨리 나가세요 혁강님 빗소리 나가고 빗소리 나가고 아 이거 잡는 뭐거 도와주고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빗소리 네. 네. 나가고 <웃음> <웃음> 이제 루벨 님 나가시고 안녕하세요. 네, <웃음> 저두 네. 명보다 늦게 나갈 수가 없어. 루벨 네, 님 나가시고 아예 예. 3개 남기님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